제 빨간 양탄자 왜 하나 비지? 자겠습니다 <웃음> 빨리 녹해! 설치가 안됩니다 저희 땅이 아니라 찌익! 찌익! 찌 아이... 물납법을 하다가 설치를 했는데 또 양동이는 설치가 되더라고 좀보게! 알겠습니다 아니 물양동이를 주면 어떡하나? 아 <웃음> 될 겁니다. 될지. 어. 어? 이게 나의 능력이야. 에이멘. 에이멘. <웃음> 이제는 아. 기자신도 님. 아, 오늘도 신문. 응응. 음, 음. 긴급. 강남 깬 귀찮. 음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시지요 네, 들어가시지요 뭐야 하나 더 있어? 안녕하십니까 그어누구 보다도? 다름이 아니오라 기아에게 지속적으로 안좋은 기사를 적게 제.. 하하 어? 하하하 <웃음> <웃음> <웃음> <웃음> 12만원, 14만원 정도를 내놔라 이쪽으로 와서 계셔주시겠어요? 음잘 들어가시고 아니 그리고 내가 한나 물어볼게 있었는데 음, 원하시는데 잠깐 들어가시면 다름이 아니라 카메라랑 좀못 구하나? <웃음> 카메라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이죠 그 얼마면 되는지 모르겠는데 카메라로 진짜 사람을 찍을라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진을 찍어야지 아니 카메라로 내 머리를 찍을라 그니까 러어 이거랑 어필름지는뭐 필요 없나요? 필름지 그렇지 음, 아 좋습니다 에 네, 들어가시고 어, 축복 많이 받으시고 돈 많이 버는 한해 되시고 들어가세요 에이멘 에이멘 신부님 신부님 뒤에 있습니다 자 앞세이 오토바이를 훔왔습니다아 그럼 좀아 그럼 좀 어떡해 이기잘 여기 안오니까 여기다 다 나. 저희는 모르는 아, 일입니다 에이멘 아, 에이멘 아.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겠지 더 까다로운 놈안 그래도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웃음> 이제 좀 걸어다니겠구만 아 맞다 돈으로 할수 있어. 신문 보라 그랬어 <웃음> 아 <웃음> <웃음> 신문 안 보고 있었네 오늘의 뉴스 이게 뭐야 지금 강남 갱단 그들의 근황 강남이 아니지 우리는 강북이지 부정축제 그리고 도주계획 경찰 측에서 몇년 전부터 강남을 지배하던 갱단 세력이 강남과 정반대인 최북단 와트공원 부근을 점령하여 그곳에 본거지가 세워졌으며 강북의 석유 시추 시설을 완전히 그들에게 빼앗겼다? 이 과정에서 강남갱단 세력이 막대한 돈을 손에 넣은 것으로 보이며 우리 설날 방송국이 단독 얻은 정보에 따르면 며칠안에 헬기를 이용하여 다른 지역으로 보주하려는 계획이 있다는 것으로 밝혀졌요 이에 경찰 측에서 강북 쪽에 배치는 어이씨 잠깐만 이건 뭐야 지금 도시에서 교통사고 아! 아이 저거 내통수 아니야 저거? 아 저거 현재 피해자는 생명이 지장이 깔정돼 부상아니나 약간의 후유증? 음 이거 뭐야 억울함이 총 들고 가다 그냥 이교도가 현데지 치시길래 이건 뭔 소리야 이거는 자신의 억울함만큼은 공찬는 한다 알 그러면은 일단은 와트공원 쪽으로 가볼게 손님이 오셨습니다 신부님 무슨 일입니까? 아니, 예. 우리 에이츠 경위님이 예. 음, 오토바이를 대놓고 갔는데 예. 없어졌네, 앞에? 아이고, 저런 큰일이 나셨네요. 오토바이요? 오셨습니까, 혹시? 여기 앞에 대신 겁니까? 예. 그 어떤 데였는지 정확히 알수 있나요? 일단이차 어... 밑에는 없습니다. 야이 친놈아 아... 내려! <웃음> <웃음> 어 진짜네 없네. <웃음> 아주 힘이 넘치십니다. 꼴 깜짝이야. 깜짝이뭐님이고나 건들지 마. 시경사 왜 이렇게 예민해? <웃음> 왜, 왜 그래? 시험 기간이라 그렇습니다. 아 시험. 아, <웃음> 아 <승진> 시험 이야아 성진 시험인가? 아 성진 예, 예, 시험 아, 보시는구나 이번에. 아, 이번에. 아 혹시 오토바이 보시면 좀 연락 좀해 주십시오 경찰서. 네네네. 아 이해했습니다. 예, 호상금이 네. 혹시 있을까요? 아 그럼요, 있죠. 아, 아 그럼, 저희가 예. 꼭 찾아서. 네 예, 저희가 꼭 연락을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연락할게요. 아, 아, 예, 협조 예, 예.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가죠. 이거 공트냐? 일단은 포트 공원으로 가보도록 하지. 이 강남 마피아 이 녀석들이 아주 그냥 어? 여기까지 침범을 해? 나와바리까지? 아직 저희 나와바리는 아닙니다 아, 어... 형님 형님 아직 나... 저희는 찌그레기입니다 <웃음> 아 그래도 우리 과거의 영광이 옛날 라떼는 이런 소리 요즘에 하면은 틀리라고 욕먹습니다 아, <웃음> 어허! 이 총이 한번 딱딱거려봐? <웃음> 어, 어, 어. 믿습니다! <웃음> 다 <믿습니다. 웃음> 늘렸어! 아,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 믿습니다. <웃음> 어? 누구 뭐, 봤는데 나? 범리 우리 우에 우리 하는 거? 우리 우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야 멈춰. 너 멈춰봐 우리 쪽이면 멈춰봐 어? 멈춰우 고개 끄덕여, 야 우리 쪽이면은 점프해봐. 이리 우리 우리 니네 신고하겠습니다 아니 신고.. 어차피 증거가 없잖아 우리 우리 크린샷이면 안돼 사진이어야 돼아 거래해 해 해봐 여기 해 해봐. 해. 다탄 이들렸나 저거 아주 그냥. 거래하라고 아, 거래하라고. 거래하라고 고래 허라고 울 하나님의 들어갈, 뜻이라잖아. 고래 하라고. 거 들어. 래거 들어가 들어가 래를 하고. 들어가고 들어가 들어 가라고 래 하라고. 들어 가래를 하라고. 를래를 해. 래를 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래를 해. 래를아 괜찮아. 됐어. <놀냐> 아, <놀냐> <놀냐> 여기 주변에 시출 시설이면은 뭐야? 뭐 어, 저기 바다에 있나? 저기 시출이 진짜 있는데. 야 진짜 있는데? 야 저기를 다 먹었다는 얘기야, 지금? 제손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웃음> 이거 지금 총기 라미 총기 없지? 없어요. 해소리는. 대신 이거 있어요. <웃음> 그치지 어, 라미는 원래 집 가서 빨리 가져오겠습니다. 갖고. 와. 라미도 가서 한번 구해 봐. 애들 갖고 있는 총기 있나? 네. 아, 여긴가? 아무도 없습니까? 어, 저희 저희 여기 없습니다, 지금. 건물 안에서 왜 엔진 소리가 들리지? 저희 지금 해변 나와 있는데요. 뭐야? 성당 안에서 오토바이 발견했습니다. 그건 저희가 모르는 일인데. 저희 지금 해변에 네. 나와 있는데요. 저희 지금 일광욕 즐기러 해변에 왔습니다. 예. 아니 제가 그것때문에 온건 아닌데 사실 아 여깄네 자 일로와봐요 불법거래 증거 잡히셨습니다 아 잠깐만 아 잠깐 가야겠네 이거 이거 일단 가져가셔도 아, 네. 되고요 저희가 찾아 드렸으니까 그러면은 현상금은요 포상금은 저희 주는거죠? 찾아주신게 아니죠 모르셨다면서요 제가 발견한거니까 포상금은 없습니다 아니 일단 그러면은 그 사진있죠 그것좀 줘보세요 아 알겠습니다 올려드릴게요 cctv에 찍힌거라도 이게 아 cctv 아.. 빼박이네 <웃음> <웃음> 형님 아예 아니지 신부님 아 예예 예, 형제님 우리 옛정도 있는데 아 근데 이게... 잠시만요 우리 경사님은 지금 실적이 필요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어? 잠깐 이런 실적이라면 얘기가 달라지죠 <웃음> 참고로 그 친구는 2단에 속해 있습니다 아하 저쪽? 예예 예. 그 뭐야 이름이 뭐? 샤이비? <웃음> 예그 샤이비 2단 쪽입니다 예 아, 어? 어? 그리고 이자는 방금 자결을 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에이멘 일단 알겠습니다 예예예 예, 예. 와트공원 혹시 이거 뚫고 지나갈 수 있나 볼까? 어 뚫려있네 뚫수 있습니다 형엄쳐서 가야 돼 저기까지? 여기 보트 한 대가 마치 건너가라는 듯이 어, 진짜 있네? 아, 근데 우리 중에 한 명은 아... <웃음> 왔다 갔다 <웃음> 하시 형님 비쏘라 그래도 여자데 거참 거, 거. <웃음> 그러면 이건... 걸어오십 <웃음> 그래도 이건 아니지 이 자식들아 어 강남갱단 두목 나온다. 오. 아 여기 사다리가 일단 한 끊겨 있네. 오, 어, 어 뭐야? 오오 어, 오. 어, 어. 형님, 형님 형님 형님 형님. 내가 죽이고 있어. 내가 죽이고 있어. 이 자식들이 어디어 지금? 아무 아무것도 없나? 야, 길 찾아 길 찾아. 저 2층으로 올라가는 어, 아 그래 그래 어이 뭐야 뭐야 뭐야 오케이 오케이 상님 제가 칼로 하나 때렸습니다 <웃음> 근데 이거 오야 어, 어, 일 빼라 어, 일단 빼라 어? 일단 빼라 어? 일단 빼라 어? 빼라 어? 여기서 여기서 상대하자 뭐야 다시 위... 올라가 그렇지 릴로딩 릴로딩 릴로딩. 어 됐어 됐어 됐어. 총알은 총알 충분해 총알 충분해. 할 말해 할 말해. 와이씨.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릴로딩 릴로딩 릴로딩 릴로딩 릴로딩 릴로딩 릴로딩 릴로딩 라미야 죽여줘 안돼 라미야 병원 신세를 지나니 아 오, 나야 오, 오. 나야 아 나야 나야 나야 나야 나야 나야 나와 2마리 아, 장돌이 더 장돌이 더 있어 야야 장전 장전 왜 안먹어 장전 장전 왜 안돼 초알 없는거 아닙니까 형님? <웃음> 다른 아를다른걸들고 왔네 이씨 시다시가고 있습니다. 시카고있습고시지금있습지고있지하고드하습지하습니지하고 있습니다. 시카드를 타지하습니지 있습니다. 시 있습니다. 시 어, 뭐야? 어 보스, 보스, 보스, 보스, 보스. 우와, 와, 보스! 우와 보스. 기관총... 보스 겁내 커, 보스 겁내 커 기관총쏴. 저, 저 페페 페페 아닙니까 페페? 페페? 야 이거 야 가자. 야, 우와! 야 우와! 가자. 우와! 야 내려가자. 야야야, 야미 돌아. 아미 돌아. 아 캠핑은 반칙이지. <끝> 야 이거 총구가 너무 무섭게 됐어 다리 앞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형님 아나 <웃음> 어떡해 잠만잠만 <잡아>, 하다리 에... <웃음> 앞에서 우리. 내려가 먼저 내려가 먼저 내려가 지금이야 지금 먼저 내려가 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쭉가쭉가쭉가쭉가쭉가쭉가 그냥 피해 피해 피해. 쭉가쭉가 저도 적들의 전력을 알아냈습니다 형님 <웃음> 침착한 척 하지마 다섯 어... 마리 정도 회떴습니다 다섯 마리가 중요한게 아니야 라미야 일단 나와 지금 안돼 우리 알겠습니다 라미는 저렇게 천진한 말투로 항상 사람을 포를 뜨더라. 그게 별거 없는 것 같습니다. <웃음> 정신승리하지 마. <웃음> 정신승리잖아. <웃음> 지금 완전 떡빨렸는데 지금 우리.